시몬키를 키운 지 1일차예요 아직 부화의 기미가 없어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음, 간신히 보이는 정도예요 공기를 주입해 줄게요 공기를 주입하는데 저 멀리 흰색 물체는 저희 집 강아지 아로라입니다. 옆 수조에도 공기를 넣어줄게요. 시몬키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눌렀다가 쓱 빼야 합니다. 키운 지 3일 차예요. 친구들이 거의 다 부하여서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, 구간으로 분간이 될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. 엄청 활발하죠. 그리고 2,000원짜리 집에는 블록거울처럼 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시모키들이 지나가면 시모키가 크게 보이기도 해요. 1000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시몬키들이에요. 눈으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긴 하지만, 자세히 보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. 여기에도 블록거울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짜잔! 밥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이 양쪽으로 있는데 너무 큰 쪽으로 많이 주면 물이 탁해질 것 같아서 저는 작은 숟가락으로 주려고 해요 먹이는 가루 형태네요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톱밥 냄새가 났었어요 이정도면한 숟가락이죠. 잘 털어서 넣어주세요. 오. 먹는다. 시모키들이 밥을 먹어요. 어, 진짜 신기하다. 우와, 신기하게도 위로 지금 시모키들이 올라와서 먹는 게 보이시죠? 어 너무 신기하다 얘네가 밥인줄 알고 이렇게 알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도 2주차 시몬키들이에요 엄청 커졌죠? 이제는 그냥 봐도 잘 보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낙오되는 시몬키들이 있어서 시몬키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1 0원짜리에 살고있는 시몬키들도 보시면 물도 주었지만 낙오되어서 없어진 시몬키들이 많은 것같아 그래서 오늘은 커피컵에다가 시몬키를 옮겨줄거예요 시나요? 친구들도 이사시켜줄 거예요. 최라랑티 섞이고 음, 있네요. 그래도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새 물을 더 부어줄게요 시몬키 이사끝 시몬키들이 집이 넓어져서 그런지 위아래로 헤엄도 잘치더라고요 시몬키들이 이사간만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청 잘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되네요 I'm t e